자, 렌즈. 자, 렌리는 괜찮습니까 예렌리는괜찮습니즈 자, 렌즈. 자, 렌즈. 자, 렌즈. 자, 렌 자, 로즈메 렌즈. 자, 렌 자, 렌즈. 자, 렌즈. 자, 자, 또 쇼크료. 안 빠졌어? 예. 자, 스슬램 쇼크료. 어 괜찮네. 자, 슈터 어레 예. 뱀바 오우씨에 조절 천천히 야. 언론도 쇼크구요두세크 네. 레지잖아. 로인매리 이분도 우리 지소올면서 동일하게. 근데 엉덩이가 아, 배가 아. 많이 부풀어. 오자 오자 오자. 디 네. 스바이 네. 언더든 쇼클리어 1 7 4 5 벌써 리 예? 스버언더든 쇼클리어 <웃음> <웃음> yeah. 자, 갑시다. 레인지 잡. 예. 로젠 베이리이스 아, 러지 예. 안우도쇼클리요레스 에이. 제어어